소하 안녕하세요 소하입니다 요즘 들어서 유튜브도 되게 좀 활발히 하고 있고 언제나 그래 봤지만 조금씩 유튜브가 성장해 나가면서 주위에서 축하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먼저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시 하자면 저의 2021년은 생산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살아내는 거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원하는 배우자들은 삼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채워서 삼기로조만감맞나요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웃음> 유튜브가 성장하면서 들은 말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되게 부럽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인일 때 만큼의 월급은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돈의 가치보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우선적인 가치가 된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고 시간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인 이대헌이라고 하잖아요. 나 퇴사하고 유튜브 하겠다. 유튜브 하려고 퇴사한 건 아니지만 그 직장인 이대헌을 모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때 내가 되게 신나는 일을 할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수업을 를 하게 된 거는 퇴사 후에 취준을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합격, 불합격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지만 한번 회사를 갔다 나온 사람으로서 아무리 원하는 회사에 간다 해도 직장 생활은 여타 다 비슷할 것이고 그렇다면 또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불안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취준을 하면서도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평생 직장은 없다. 기존의 직장 생활이 이꼴 돈벌이, 이거의 시대는 지났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나도 유튜브를 해봐야겠다. 물론 이걸로 내가 돈벌이는 될수 없을지언정 회사만 믿고 살아가기에는 좀 불안정하다. 뭐라도 한번 나를 위해서 공부든 자기개발이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유튜브입니다. 그렇게 낮에는 취업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유튜브 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이 유튜브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미흡하지만 만들어냈다는 그 유튜브 하는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거와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성취감이 있었어요 아무리 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밤새는 한이 있었도 유튜브를 일주일 영상은 평균적으로 계속 지켜왔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말해요 나를 알아야지 이 유튜브를 한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즐겁고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즐거운 것 이상으로 일한 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몸이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는구나 라는 일을 이 유튜브로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는 저한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 거죠. 거기에 감사하게도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라든지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약간의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전에 정말 영상 하나를 내가 만들어냈다는 성취감보다 넘어서 아 이젠 정말 좀 잘하고 싶다 욕심을 내서 내가 내 채널을 키워나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았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회사를 위한 시간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이 시간을 쓴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이 시간을 온전히 쓴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메리트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자가 발전으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다면 시간을 정말 분단위로 꼼꼼히 열심히 쓰지 않아도 와 오늘 정말 내가 일을 아주 잘했다 라는 그런 뿌듯함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을 나에게 쓰다 보니까 또그 나에게 투자한 시간만큼의 어떤 아웃풋이 나왔을 때 성취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느낀 성취감은 아, 내가 오늘 좀 바쁘게 열심히 일을 했다 이거 자체에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가 어떤 업무를 배제시키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만큼 회사에서 일이 없다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눈치 보이는 일이고 참 곤욕스럽고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을 뭔가 뿌듯하게 다 해냈을 때 회사에서 성취감을 느꼈어요 근데 지금의 그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회사에서 그렇게 빠듯하게 시간을 써서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 이런 성취감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와 내가 이걸 해냈다니 라는 그런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피곤해서 어떤 현타가 온다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체력관리를 하자 운동을 하러 가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생기는 라이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뒤늦게나마 찾았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굉장히 일욕심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런 걸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유튜브 콘텐츠뭐 해야 되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고민이 들. 그러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자꾸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왜 일을 하면서 주인의식 생기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단점이 일을 하면서 엄청난 주인의식을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생기고 이제 과몰입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도 이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단점이 나오는데요 방향이 좀 산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크로스 체크도 안 돼서 실수하는 부분도 자꾸 생기고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방향성이 조금 달라 진다거나 하는 저 혼자서는 체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처음이다 보니까 혼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있는데 저는 주변 친구들, 부모님,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계속 물어봐요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도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하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댓글로 좋은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회사 안에서의 성장이 되었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어떤 나의 내일의 성장이 되었건 자기개발은 나를 위한 투자잖아요 단순히 성취감 있다 보람 있다 행복하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개발을 한다기 보다도 내가 노후에 더잘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저는 자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개발을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의 주거를 마련하기도 힘들고 많이 불안한 상황이니까 노후의 걱정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이유에서 자기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어, 반갑기도 한데요 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도 스스로 느끼고 벌이도 조금씩 생기면서 현재 안주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채널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제 구독자분들이 내가 또 하이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내가 그 길을 함께 했구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성장해 있구나, 라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퇴사하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 직장인 이대호원을. 달성한 사람이 되었건 회사 일을 하시면서 어떤 본인의 경쟁력으로 보은하는 일을 하셨건 적성에 잘 맞는 일로 정말 부수익 이만원원이라도 벌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장이 아닌 다른 걸로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이세상은 정말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퇴사를 다니면서도 부업으로 뭔가를 해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오셔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을 정말 열렬히 응원하고 돈벌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살면 은뭐 보고 살게 돼 있고요.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세요. 너무 현실만 쫓는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도, 본업을 하시면서도 하고 싶었던 거 좋아하시는 걸로 한번 꼭 그렇게 돈을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또 편집하러 가야해요. 오늘 좀 밤을 새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파이팅해요. 안녕.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Cross me and say you a saint. Play these games now you tryna get s a f e d Got your hand out, I ain't even gon' wait. Ice in my cup, got ice in my veins. I'm showing out for, took out my chain. We getting paid now you feeling that pain? Brand new bitch, she giving me pain. And I'm too gone, too gone. Thought I was gon' change, but you can't be that dumb. Now I'm too numb, too numb. Sipping on some whiskey, but I need something stronger. Look at all the fucks that you g i v e t i me.